빅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버텨. 오징어 게임 안 보면 이거 오, 뭐 얘기도 어떻게 해? 이상하다. 왜안 넘어가지? <웃음> 오 와. 와. 오랜만에 본업이구나. <웃음> 알록달록하네. 아. 어색하네. 오늘 이곳에서는 올림픽톤이 이루어집니다. 오! 오. 오. Oh, w o Oh, o oh, oh, oh. w 올림픽톤은 3대3 팀전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이 아, 멤버랑 진짜 팀 하기 싫다 하나 멤버가 있나요? 시작부터 가르시네요 아, 아, 아, 아. <웃음> 우리 오늘 하나인 줄 알았는데 <웃음> 가르시네 전 승식이 형만 아니면 돼요 저도 승식이 형 저도 근데 그래요 저도 얘네 별로예요 <웃음> 저는 승시이 형이랑 같은 팀 하고 싶어요 오, 오! 무슨 일이야? 폭탄 처리반이야 오늘 엘리스 색깔이 맞춰서 아, 빅톤 색깔이거든요 어? 난 병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웃음> 야너 탈락이야 탈락이야 야이도다 야, 어, 어거지로 끼워넣으면 네, 큰일 난다고 야, 수익 멤버로 부대해 줄라니까 야 아, 이렇게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뭐 하나요? 뭐예요? 승식 씨부터 아 나랑 팀이 되면 이런 게 좋을 거다 각자 어필하는 시간 한 번만 가져볼게요 아, 여러분 저와 함께 팀이 되신다면 저는 무조건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요걸로요걸로 요걸로. 아, 아 입, 입으로? 아, 입재간으로요걸로 아. 네, 전략을 좀 짜겠습니다 아, 입전략? 예, 네, 요 입전략 몸은 그대들이 쓰라 아, 예 오케이, 오케이, 넷, 아, 알겠습니다 네, 좋아, 좋아 산세 PR보다는 어디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붙고 싶다 이런 거 아, 그래요, 왜얘기해안돼요 아, 아, 예. 약간 육탄전 이런 거 많,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세준이 형구하고 싶어요 아... 아. 세준이에게 아. 사랑의 화살을 보냈네 세준이는요? 여기 안 되기 때문에 몸을 쓰겠다 아, 아, 힘은 아, 아. 형이 쓰고 이제 내가 이렇게 어. 쉬는 동안 이제 몸을, 몸을 다져놨으니 아. 이런에서 한번 활용을 해야죠 아, 활용한다 오늘 열심히, 열심히. 오늘 열심히 싸워볼 테니 아, 저를 뽑아주세요 아, 이거 부탁합니다 뒷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드 캐리 한번 해볼게요 오. 하드 캐리 다음요? 일단은 아 요즘 <웃음>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 <웃음> 어, 일단은 저는 사실 게임에서 많이 접은 적이 없어요 어, 접은 적이 없다고요? 네 아, 그렇구나 어, 오케이 아, 저는 그냥 승패 상관없어요 편하게 놀다 그냥 가면 됩니다, 집에 행복을 추구한다 네. 행복파, 아, 행복파 여러분. 네. 빨리 퇴근시켜드릴게요 아, 아어 약간 쓸리는데?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웃음> 자, 이거 들어서 가위가위 보해까요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 가위 어 가위가 가위. 있어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 어? 와 야, 이런 거참운이 좋아. 역시 1등이요. 아무도 안 가면 웃기겠다. 아무도 안 가면 가려고 안 가려고 했는데. 응, 안 가나서안가안 <웃음> <웃음> 본인 어필 시간 좀 드릴게요 어필 빨라이 아이 썰러 와 빨리 말로 해줘 뒷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몸만 오면 편하게 게임할 수 있습니다 어, 몸만 진짜 가도 돼요? 나쁘지 않아요 <웃음> 제가 몸만 안고 갈수 있습니다 너무 음, 걱정하지 마아세요 몸매길 가야지 <웃음> 아, 어? 네? 알겠습니다, 뒤돌으세요 예. 원하시는 멤버 찬혜에 가실게요 네. 어? 왜 이렇게 안 가냐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가? 왜 이렇게 뻑뻑해? 네 네. 이거 바퀴 좀 이상한 거 같은데요? 응?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아, 맨날 아. 뭔 아. 멤버가... <웃음> <뭘> 소리야 이게? 아, <웃음> 아, <아니>, 누구 교통사고 <웃음> 났어요? 형나 가고 있어. <웃음> 멀리 가는 거 같은데? 아 너무 힘들어. 헤이 <웃음> 헤이 <웃음> 아, 아유, 아유 그래. 삼이 찬이 뒤돌릴게요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좋은데? 어 세준이 형 어필했다 아니 아니... 어필 중이야 지금 어필 중 아니 아니... 어... 어필 중이야 지금 어필 중 아니 아니... 어... 어 어필 중이야 어필이다. 지금 어필 중 어필이다 뭐야, 나온 거야? 어필이다 나온 어, 복수는 이게 돌 <웃음> <웃음> 형, 축하해 축하해 아니야, 자만 아니야, 자만 야, 잠깐만 애가 <웃음> 아직 안 골랐잖아 <웃음> 음... 어디, 픽시한 남자 어때요? 음 잘해보자고 <웃음> <웃음> 자, 여기 계약서 한번 사인해 계약서, 간부, 간부 자, 깜부, 깜부, 깜부, 자, 깜부, 자, 깜부, 자 앞에, 앞에, 앞에, 기사 사진 한번 찍고 아, 생활이 네. 스지어떻게 아, 쉽지 않은데 저한테 오시면 일단 이걸로 또, 예. 네. 아니, 이게 제스처가 약간 좀 별로예요 이렇게 입으로 아, 이게 더 귀엽다 예, 입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When you need t <웃음> 자 빨리 지고 싶게요 네. 와주시죠 네 승식이랑 같이 팀 되고 싶으신 분 갈게요 아, 그냥 아, 아, 티 나잖아, 어. 형 아까 이 처럼 빨리 어 <웃음> 하나밖에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응. 왔구나 <웃음> <웃음> 이거 진짜 너무 자만친구 미안해.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웃음> 아싸 1등. 아. <웃음> <웃음> 야 얘는 왜 남만 당기는 아니, 거야? 얘는 <웃음> 니팀 버려. <웃음> 니팀 버려. 네 승식 씨, 뒤돌도우게요아이 뭐야? <웃음> H.I 하이 <아이>. 뭐야? 하이, <웃음> H.I 아, <웃음> 아, 제가 고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네거티브 어필 좀 해봐 나는 이제 일단 병찬이가 내 다리 끌어서 왔어 아, 자이가 아니었다? 하이였어 하이였어 아, 아, 그러면 내, 내가 뽑혀도 안 뽑혀도 상관이 없다 거의 넥타이였어 과연? 승식의 아, 아, 선택은? 진정성이 안 보이네. 오, 아니, 그렇게 아. 마음에 들진 않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 아, <웃음> 어, 어. 아 진정성이 안 보이지만, 자. 진정성은 <웃음> 만들어주면 되니까. <웃음> 야, 확실히, 확실히, 요거 잘하네. 진정성은 만들어주면 돼. 잘하네. 아, 잘하네. 잘하네. 어, 진정성 만들러 가자, 야. <웃음>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이기든 지든 그냥 게임 그냥 재밌게 하고요. 행복이 우선이다. 행복이고 건강이 우선이고. 즐기면 되잖아 해. 이런 식으로 하면 퇴근 빨리 못 해요. 분량은 뽑아야죠. 그거 걱정 마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원할 알겠습니다. 원할 Let's go. 마음대로 하세요. 경찰에 같이 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동할게요. <목소리> 아, <근데 뻔해>. 아, <목소리> <근데 뻔해. 목소리> 아이 좀 빨리 가아 아, 아, 아, 자 가자+ 가자+ 아수 아수. 아수.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선 가자+ 가자+ 요 축하해요! 아, 오 축하해요 가자+ 가자+ 축하해요. 아, 자아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요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는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아 가자+ 가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리 본체 일로 와요. 여기 일로 와요. 와요. 와요. 자, 일로 와요. 자, 일로 와요. 자, 일로 옵시다. 넌 가만히 있으면 돼. 자, 몸쓰고 말하면 되죠. 오케이, 어, 여기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까지 끌고, 어, 끌고, 끌고 와, 끌고 와. 몸은안 쓴다는 거야, 호텔을. 아, 끌고 와. 아, 끌고 와, 아, 끌고, 와. 아, 끌고 와. 아, 와. 어, 여기 몸쓰고 말할게. 아, 여기 너 끌고 와. 몸쓰고 말하고 포인트만 잡아줘. 아, 저는 그냥 정신적 지조할게요. 기주가 안될거 같은데 여기 앉아계시는 세무는 너무 힘적으져 밀리시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토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웃음> 우리 깜부야 깜부 올림픽토는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너무 기죽지들 마라. <웃음> <웃음> 데잉 이런 물에 냥 이렇게 하면 아 <웃음> 수빈이가 냥을 해서 너가좋음 하는 거야 어 좋은데? <웃음> 이거 잘못 온거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아, 딱나 <땅> 우리, <웃음> 우리 구호 다 정했나요? <웃음> 네, 정했어요 <웃음> 우리 톤팀 시작부터 엄청나게 패기 원치에 구호를 준비하는 거 같던데? <웃음> 네. <웃음> 저희 아목 아파요 그지 찢어왔어요 네. 그러면 톤팀 먼저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볼까요? 아 응. 상대의 기선을 한번 제압해볼까요? 어. 아 장난 아니죠 보여주시죠 야, 뭐. 아 이거 서서 해야 되는데 네. 아, 아 서서도 아니, 해? 야. <웃음> <웃음> 아 알겠습니다 갈게요 네. 네. 땡!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얘낭안 했어. 아 다시 해야 돼. 낭했어 낭했어. 왜야 한번 해야 돼. 같이 좀 웃읍시다. <웃음> 다시 자 편집 편집. 자 다시 갈게요. <웃음> 한번 해가야 돼. 자. 야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수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너 아이돌이야? 야, 누구 아이돌이야? 수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너 아이돌이야? 카메라 잡봐너 아이돌이야. <웃음> <수비님, 웃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웃음> <너 아이돌이야? 웃음> 어, <웃음> 있어. 있어. 자둘셋 <웃음> 넷. 탱! 탱! 탱! 몰라, 나도 무슨 말하지백 양, 톤. 땡이 양이. 톤팀. 톤팀. 본인들이 부끄러워요. 저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한, 한, 한, 한, 아, 눈물나. 아, 아, 괜찮죠?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제 그 해보세요. 저는 심플 간단해요. 식빵을 크게. 자, 하겠습니다. 네. 자. 올림픽은 아, 어, 어, <웃음> <저, 뭐라고? 웃음> 아, <웃음> 올림픽 톤 어. 어, 어. 뭐라고? 아, 올림픽 톤 뭐랑 뭐야? 뭐라고? 올림픽 톤 선생님? 올림픽 톤이야 시작 전에 야 크게 해야 된다. <웃음> <웃음> <웃음> 자 잠깐만 아 잠깐만 자네 전두엽에 약간 잠깐 에러가 와가지고. 자 기니 픽을라는줄 알았어. 기니 픽 오케이 자. 자자자자자. 자자자 자. 올림픽 톤 자자자자 아, <웃음> 자, 자, 자, 갈게요 자시자 올림픽 토는 <웃음> 식빵 한창 또 식빵이 유행했잖아요 아그쵸 네, 네. 식빵. 그만큼 저희가 파급력을 가지고 가겠다 아니 혹시 모르잖아요 또 만약에 게임하면은 팀명 구호 외쳐야 되는데 식빵 저희는 빠르게 식빵 이러면 되는데 거기서 아, <웃음>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탱 양쿤 아 저희는 이렇게 바로 바로 나오죠 탱양쿤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 야, 그 발자국 이런 건그거잖아 오피스. 일반 그럴 줄 알아? 아 그렇지. 어, 너 그럴 줄 알아? 내가 한번 그려볼까. 내가 그냥... 한번 망가한 대로 그려볼게. 발자국. 어. 여기 어, 응? 발자국 하나 그리자. 발자국 하나만 크게 해도 될 거. 어? 그래도 괜찮아. 어. 크게 이렇게 해서 아래에다가 대량 좀 해가지고 X 세이저 음, 해적 깃발처럼. 미술 했던 사람은 달라. <웃음> 어. <웃음> 이게 뭐한 다고 <웃음> 피상한데나. 아이 그건 <웃음> 똥이지 된장히 흥이야 아, 뭐야 아쉽퍼 아니야? 아, <웃음> 어, 그래그래 어, 그냥 이렇게 가고 아니면 그냥 깔때기 이거 쫙 하나만 더아 그럴까? 어, 어. 이렇게 딱올라어 여기 그어 그어 트오이스 테스트 야야 오, 오, 오, 아, 아, 오. 오, 레인보우 레인보우 예어어 야, 뭔가 야 어디야 어 야. 야. 어, 야. 괜찮은 여기 한번더그까아오오 오, 오.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엄청난 걸 그리나 본데 야 우리 대박이다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빅팀부터 깃발 한번 보여주면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자 하나 둘셋 오. <웃음> 뭘 그린 거예요? 우리 옷의 색깔 보이시죠? 초록색, 노란색 핑크색 디테일이 좋네 그 안에서 우리 같이 공존하자 라는 의미로 이렇게 네. 써봤습니다 입 안에 그냥 식빵이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입이 아니라 마음 진짜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 한 가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뭐요, 뭐가 불편해요? 식빵 센터가 안 맞아요 <웃음> 아, 아, 아니 센터안 아니, 아니, 맞아요 잠깐후꼭 센터에 맞춰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아, 기준은 없지만 공기 불편해요 거, 틀에서 벗어나지만 이게 좋다 그냥 경찬이가 네. 잘못 그었어요, 그냥 아, 오케이 에이. 좋아요 우리가 더 좋아? 괜찮나? 저희는 이렇습니다 백량을 표현했는데 그 파란색은 뭐예요? 우리 또 미대 출신 음, 우리 한세가 아, 미대 나왔어요? 네 미대 나온 거확실요 아, 그 네. 미대 유치원 <웃음> 그 유치원 이름이 미대예요. 아 미대, 네, 미대 유치원. 아, 미대 유치원. 주립만 네, 아, 유치... 아니고 뭐 미술대학교 이런 거 아니고. 아 미대 유치원. 네, 미대 유치원. 아, 뭐. 미대 유치원이라는 데를 나온 걸로 추정이 돼요. 아, 네. 추정이야. <웃음> 뭐요? 또 공식색의 색깔에 맞춰서 잘 그렸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의 뼈예요. <웃음> 아, 아, 뼈와. <웃음> 요 노란색이 이제 병찬이가 될수 있다. 아 재물이 될수 있다. 네, 병찬이가 될수 있다. 까시밖에 아, 없네요. 까시밖에 <웃음> <웃음> 없.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저희 구호한 번씩 외치고 갈까요? 그래, 한번 외치고 갑시다. 저희 먼저 할게요. 네. 올림픽 토는 식빵, 식빵! 대양펀. 내가 부끄러워, 전볼때 봤어. 네. <웃음> 오늘따라 인생이 뜨네요. 가자, 가자, 가자. 천천히라도 가자. 아, 이거 힘들다니까. 야, 이거 뭐야? 롤리, 롤리, 롤리.